해봅시다. 자, 그러면 커스텀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 아, 시스템 단어 가자. 어, 시스템이 주는 단어로 하고선 봅시다 이거 채팅으로 치면 맞춰지거든요. 내가 단어 선택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자또나름 쿠카소거든요. 쿠카소의 그림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은근히 맞추기 쉬울 수 있어. 나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 자, 이거 보고 맞출 수 있는 분들 모르겠는데 아 여기까지 줄게요. 여기까지 줄게요. 자 이거 보고 맞출 수 있을까? <웃음> 어머리카로 빗자루, 골반 어 이거 굉장히 난해한거야 내가 왜 내가 콩카소라그렸겠어 약간.. 약간 남들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거든요? 남들은 절대 이렇게 안그려 어, 와이파이 나왔고 통가젤이 나왔는데 좀더 맞춰봐 이거 은근 다줬어 그림이 완성되면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이런,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 더 그릴게 어,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자아 그림이 요렇게 전개될 줄 몰랐을 거야? 야... 말이 되는 걸까? 우선 어 여기까지 두 번째 힌트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오 뭐야! 맞췄어 호랑이 맞췄어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대체? <웃음> 이게 여러분들 호랑이일 줄 전혀 몰랐겠죠 그쵸? <웃음> 근데 그런 뜻 하잖아! 완성됐으면 어땠겠어? 완성됐으면 렇게 다리 생기고 눈 생기고 귀 생기고 깜짝 놀랬지? 내가 나름 그림 계임 코카소 라니까 그림 계임 코카소입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웃음> 아, 근데 이번 거는 좀 쉬울 수 있어. 이번 거좀 쉬울 수 있어. 자,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아, 좀더 주자. 여기까지입니다. 펜싱? 뭐야, 어떻게 맞췄어, 이거를? 야, 이거. 맞출만 하네. 나는 좀 가능성이 있나본데, 그림에? 음... 몇줄안 그렸는데 맞춰줬어 이번에는 한복 그리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복 그리기 할게 한복으로 오는 거 그려볼게요. 자, 한복 그리기에요, 한복 그리기. 맞춰봐. 한복입니다. 자 한복 그리 여기까지 그렸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어.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웃음> 여기서 갑자기 한복 그리기니까. <웃음> 자, 아 근데 이거 그림 다 그려지는 거 보면 깜짝 놀랬다니까 그림 그려지는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래. 한복 그리갑니다, 한복 그리기. 자, 어 됐어. 여기까지 그려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튑니다 이거, 아, 이거 어렵나 보다. 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자, 깜짝 놀랄 거야. 별게 다 나오고 있는데. 한북 그리기에도 불구하고 나름 어렵죠. 자, 아 여기까지 검은색 테두리 그렸고요. 이번에는 색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나왔어. 여러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웃음> 이거 못 맞출 수 없어. 이거 못 맞출 수 없어. 이거 못 맞출 수 없어. 이거는 이미 다 나왔어. 행복 아니고요. 어.. 오브라이스 어.. 음, 비슷합니다 아이 다 그랬으니까 숟가락까지 그려야겠다 이미 다 알았어 음식인거 이미 다 알았단 말이야 아이 숟가락을 뭐 이렇게 그렸냐? <목소리> 죄송합니다 뒤로가기 눌렀어요 <웃음> 오블렛 맞습니다 오블렛 맞아 오블렛 맞아 어, 아 너무 못 맞춰가지고 다른 그림 그리려 했는데 아 맞춰버렸네 다음 다시 딴거 딴 가볼게 딴거 가볼게 이번에는 아니 단어가 맘에 안 들어 단어를 아 이걸로 하자 어, 줄다리기로 할 여러분들 단어 줄다리기입니다 먼저 치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단어 줄다리기야 단어 줄다리기야 빨리 먼저 치는 사람이 맞추는 거야 어, 먼저 치는 사람이 맞추는 거였어 방금 전에는 자, 이번에는 이거 갈게요 이번 거는 제가 주제는 알려드릴게 주제 알려드릴게 왜냐면 제가 이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동물입니다 동물 갈게요 이거는 주제부터 말할게요 왜냐면 내가 그림을 못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내가 못 그릴 수 있다 그랬어 이거는 이거 내가 못 그릴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박쥐 느낌 좀 나죠 그쵸? 이렇게 생겼고요 주제 말해줬잖아!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주제 말해줬어! 주제 말해줬어! 주제 말해줬어! 말해줬어. 아진 주제 다 말해줬어! 이다 나왔어! <웃음> 박쥐일 줄 알았겠지만 박쥐 아니죠 이미 박쥐 나왔는데 박쥐 아닙니다 와 나이스. 날다람쥐 맞췄죠? <웃음> 날다람쥐 맞췄습니다 이건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가지고 주제까지 말해줬잖아 그쵸? <웃음> 어, 이번에 2주 에 가볼게요 이제 뭐야 이거 주제 좀 어려운데?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번에 여러분들 초성으로 들겠습니다 초성 초성 어때 초성 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초성인데 사우나 맞췄습니다 사우나 맞췄어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야 근데 이거 주제가 너무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주제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제인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제니까 약간 난해하게 넌스스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좀 어려워 네 글자야 네 글자인데 넌스스로 갈게 넌스스아 이게 앞글자입니다 이게 앞글자고 이앞 글자고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글자고요 세 번째 글자 갈게요.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아세 번째 글자. 이게 세 번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맞췄어 천문학자였죠. 천문학 그리고 그장까지 그리려고 했거든요. 어 천문학자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널세스로 이번에는 진짜 약간 오랜만에 코카소 갑니다. 저는 딱한 개밖에 안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맞추세요. 다야. 나는 주제를 그냥 그렸어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야 주제가 어. 지, 진짜 주제가 이게 다야 이게 진짜 주제 다야 주제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세글자예요세 글자고 빨래줄 맞았습니다 빨래줄 맞았어요 끝!